한... 미드 스나? 한... 나이스, 미드 스나 다운. 아? 나이스. 아! 나이스. 네... 와. 왔다설때 아, 스나? 아, 설 때, 설때 메디. 때 메디. 띠, 띠, 선 띠, 띠. 나이스. 외곽 쓰나, 라스트. 신입, 신입, 신입. 지치기 하나? 미안 미디. 메디컷. 잘 오셨습니다. 밑길에 있나? 밑길에 있어요.